안녕하세요 박봉영입니다 오늘은 안무 연습이 있어서 연습실에 찾아왔습니다 연습실이 이뻐요 이 조명 하나 났을 뿐인데 이쁘죠? 지금 오늘 만들 안무는 광고에 출연해서 제가 그 광고를 위한 안무고 그래서 이제 같이 주는 파트너가 있는데 지금 안 오네요 언제 오지? 언제 오나? 제렇게 커피도 이렇게 따뜻한 커피도 두개 준비했거든요 언제 오지? 이 친구? 네, 아까 아까 딱 연락이 왔더라고 쌤이런 거야 그래서 너무 다정하게 그래서 아애 늦는구나 근데 문제는 저도 늦었다는 거둘다 <웃음> 오늘 좀 늦잠정도 같아요 어쨌든 네. 시현이 오는 대로 시현이도 잠깐 짧게 소개하고 저는 연습으로 연습을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네 지금 시현이가 왔네요지각생이 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해주하죠 저는 동하세요친구이세 제자이자 동료 시현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안녕하세요. 하세안녕하세안요요안요 네. 그 날씨. 아, 마스크 언제 볼까요, 마스크? 제가 봤을 때는 참음 봤어요. 그 대신, 앞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보고 하잖아. 네. 근데, 나 우리끼리 카메라 보고 하잖아. 근데 뒤에는 좀 둘이 커넥션 넣어서 음. 우리 둘이 보고 서클로 돌면 카메라도 같이 이렇게 서클로 돌면 되지 않을까? 좋아요. 너 머리 염색했었어? 저요? y o 갈색이 됐 n k it's a stop? Toyo? Good, I s 캐리 it. t o 들 o Toyo, Toyo, Toyo, Toyo, Toyo, Toyo, Toyo, Toyo, Toyo, Toyo, 보였지 역시 예 Ja, yeah. ja, 자, 공하는지 <목소리도>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네. 이제 이제 어, 되네. 나 스위치. 스 스위치. 스위치. 스위치. 스위 스위치. 는 거. 스위치. 아, 여기 안핫도 될까요? 안한지지 운동 때 그냥. 아 천천히 그냥 어. 고 시작. 지리, 지리, 중년 운동. 엔 됐다. 끝! 일단 안무는 다 짰어요. 안무는 다 짰는데 연습이 하나도 안됐죠? <웃음> 연습을 해야됩니다 안무 어때요? 어? 재밌습니다 짧지만 힘들어요 힘들어요? 은근히 힘들어요 <웃음> 연습 끝! 연습이 끝났습니다 한시간더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안무가 잘 나왔죠? 점주 화요일이었나? 수요일? 구일. 구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어. 오랜만에 이제 촬영하는데 난좀 긴장되네. 나1년칠 개월 만에 촬영. 그래서 어쨌든 시현이가 많이 도와줄 거니까 너가 캐리해 줄래? <웃음> 네. 즐거워. 안 나요? 어. 이제 그 촬영이 이제 얼굴은 시현이니까 뒤에서 열심히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촬영장에서. 그러면 너, 너가 촬영, 어, 촬영장에서 보자고 인사 좀 해야 된다. 부끄러우니 네. 그럼 이제 화요일에 촬영장에서 볼까요? 안되고... 다시요 다시요 컷컷컷 아이돌으로 해봐라 약간 상큼하게, 상큼하게. 아, 아이돌로도 좀해봐 어, 할까요? 아, 상큼하게 네. 저희는 연습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화요일에 예쁘게 헤어메이크업하고 이제 열심히 같이 찍을 거니까 화요일에 촬영장에서 볼까요? 볼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몰라, 몰라. <나도. 웃음> 볼까요?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웃음> 힘드네, 힘들어.